시드는 3.6으로 새롭게 인사드리는 가수인가운 배두만 인정입니다. 아 그동안 이 고다코 시드 3.6을. 기다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왔지 않아 아, 너무 신나줄 알아 우후 <웃음> 네 덕후들을 위한 모든 것이 구역 덕후는 바로 안나야나 안나야나 국내 유일 덕후 버라이어티 보다쿠 확장판 그럼 우리 입장을 위해서 바로 앗고 아, 그래서... <웃음> 아, 와, 와. 네, 고다코 시즌 3.6 이 학창판인 첫 시간인 만큼 덕민 아웃을 안할 수가 없죠. 우리 민정 씨는 어, 입덕을 어떻게?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웃음> 여기 스파이더맨 보이시죠? 어. 제가 어릴 때전 제가 스파이드 스파이더맨이 될 거란 생각으로 하, 제가 거미줄을 아 진짜. 쥐 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카시 씨는요. 저는 또이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튜브를 끼고 이 수영장이 물에 이렇게 음. 날라서 이렇게 떨어질 줄 알고 날랐다가 이게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꽂히가지고 내가 이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냥 죽지 그랬어요. 아, 이 모든 어, 누구나 이 마음 속에 어, 히어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코믹스 속 파워풀한 슈퍼 히어로 캐릭터 50인 중에 탑 10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보시죠! DC 코믹스의 슈퍼 히어로 플래시. 빠른 속도를 가진 슈퍼 히어로의 원조죠. 붉은 옷에 노란색 번개 심부를 사용합니다. 플래시는 총 4명의 캐릭터가 존재하며 힘의 근원은 스피드포스라는 차원에서 오는데요. 플래시는 스피드포스를 끌어내면 끌어낼수록 무한대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속도를 넘어버리면 스피드포스 자체에 동화해서 이 세계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치명적인 위험도 안고 있죠. 마블코믹스의 슈퍼 히어로 블랙팬서가 9위! 블랙팬서는 1966년 판타스틱4 5 2화에 등장한 최초의 흑인 슈퍼 히어로입니다. 본명은 트찰라,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가상의 국가 와칸다의 국방입니다 와칸다 전통무술의 달인이자 천재인 그는 캡틴 아메리카조차 이길 수 있습니다. 전신을 두른 비브라니아 슈트는 캡틴의 방패 이상의 방어력을 부여함가 동시에 신체의 민첩성을 늘려주고 부딪힌 물체의 추진력을 줄이는 기능이 있고, 나아가 클로킹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마블의 대표적인 파워 히어로 헐크가 8위! 헐크는 1962년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감마폭탄을 제작하던 브루스 베너 박사가 폭발사고로 감마선에 노출되었고 그 영향으로 분노하면 괴력의 녹색거인 헐크가 됩니다. 천재박사의 지능이 헐크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이라면 약점! 헐크는 마블이 지향하는 불완전한 히어로라는 컨셉에 특히 충실한 캐릭터인데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폭주의 위험성을 내포한 메이저 히어로는 헐크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마블의 상징인 미국대장 혹은 블루스컬, 티힌 아메리카가 최리! 아이언맨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묘사되는 모습도 판이하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창기 아이언맨은 언제나 가슴에 아이언맨의 목통 파츠를 장착하고 다녔습니다. 인공 심장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인데요. 여자들이 수영을 하러 가자고 해도 내빼야되는 네, 모습을 보였으며 매일 충전해주지 않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언맨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한히 진화하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이언맨도 진화하고 새롭고 놀라운 슈트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의 약점을 극복하게 됩니다. 아 m 만티움 골격과 팔뚝, 그리고 무한한 재생력을 지닌 마블 코믹스의 초능력자 울버린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언맨처럼 이 슈트를 입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상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이 유머감각. 유머감각 또한 진짜 대단하잖아요. <웃음> 아 그래도 진정한 슈퍼히어로는 헐크절크. <웃음> <웃음> <웃음> 아, 저안본 눈사입니다. 잘안본눈좀 주세요. <웃음> 아, 제가 저를 안받기 때문에 재능 드릴 DC 코믹스를 상징하는 슈퍼 히어로로 역사상 최초의 슈퍼 히어로 슈퍼맨이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크 히어로의 아이콘격인 존재이자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3대장 중의 한명 배트맨이 3위 마블 코믹스 가난한 서민 히어로 스파이더맨이 2위 여성 영웅의 대명사 슈퍼맨, 배트맨과 함께 DC 코믹스의 3대 히어로인 원더우먼이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더우먼은 1941년 코믹스의 황금기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코믹스 사상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여성 슈퍼 히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원더우맨의 창작자는 만화가나 작가가 아닌 심리학자이자 신형 거짓말탐지기 발명가 윌리엄 몰턴 마스턴 박사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책은 저스티스 리그가 끝난 후 슈퍼맨과 공식적으로 커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도 보시면서 여러모로 이 랭킹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실텐데요 사실 여러 작품의 영웅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지에 대한 논쟁은 답이 없으면서도 무척이나 재미는 터득거리죠저 역시 마음속에 꼽는 1위 히어로는 랭킹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당 랭킹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랭킹으로 찾아올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즐겁다 같아요 이 뭔데? 이거 메가블럭이 코코코코코코코르드 집 이거 이가 하나 진정 진정 이거 진정. 뭐 조금만 진정하고 자 여러분 페이스북 짤티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열렬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메가블럭 로브 듀티를 드립니다. 아, 진짜? 네. 아, 진짜 이 댓글만 달면 준다고. 네, 달면 네, 바로 간다. 바로... 나도 같이 가자.